안녕하세요. 원샷맨입니다. 척 오늘은 파워 에이드를 마셔볼 건데요. 어둠이 든 컵에 한번, 어둠이 안든 컵에 한번 이렇게 마셔볼 거예요. 그러면 원샷 해보겠습니다. 척